안녕하세요. 뉴스읽어주는남자 이슈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그룹 bts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수상 소식과 지네디 아스트로나우트 앨범 제작 관련 관찰일지의 영상 공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그룹 bts가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5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는데요. bts는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2022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페이버릿 팝 듀오 워어 그룹과 페이버릿 케이팝 아티스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페이버릿 케이팝 아티스트는 올해 신설된 카테고리입니다. BTS는 지난 2018년 페이버릿 소셜 아티스트 수상을 포함해 5년 연속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노미네이트됐으며 특히 페이버릿 팝 듀오 그룹 부문에서는 2019년을 시작으로 4년 내내 수상에 성공했었습니다. 또한 bts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에서 2018년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고 2019년에는 페이보릿 팝 듀오 그룹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올해의 투어 등 3관왕에 올랐었는데요 2020년에는 팝락 장르 페이보릿 듀오 오어 그룹과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두개 부문 상을 받았고 2021년에는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비롯해 페이보릿 팝송, 페이보릿 팝 듀오 그룹 등 3관왕을 한바 있습니다. BTS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BTS 진의 소식인데요. 진은 디아스트로나우트의 앨범 제작 관련 관찰일지 영상을 BTS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팬들을 향한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웃더뷰는 진의 이번 솔로 앨범을 제작하는 과정과 더불어 그가 만든 캐릭터 우떠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의 속마음을 담았다는데요. 30분 분량의 영상은 콜드플레이와의 영상 콘택트를 통해 곡을 완성시켜가는 모습 장시간의 이별을 위해 자신을 대신해 팬의 마음을 달래줄 캐릭터를 제작하는 모습 앨범 재킷과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모습 간만에 예능에 도전한 이유를 밝히는 모습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솔로곡 The Astronaut는 진이 오랫동안 좋아했던 아티스트 콜드플레이와의 협업으로 탄생했고 영상 속에서 진과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맞춰나갔습니다. 진은 보다 좋은 곡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창법으로 곡을 불러보기도 하고 수정할 부분을 체크하고 느낌을 바꿔보기도 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으며 단단한 진성으로 고음을 쌓아올렸고 보컬 디렉팅을 맡은 크리스 마틴은 아주 듣기 좋았다, 판타스틱하다며 그의 보컬 스킬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인터뷰어를 맡은 웃더는 이번 석진의 솔로곡인 디아스트로나우트는 어떤 곡이냐며 노래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는데요. 진은 불안정한 우주비행사였던 자신에게 아미라는 운명적인 존재가 다가와서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얻는 사랑의 메시지를 퍼뜨리겠다는 게 메인 테마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 사랑을 좀더잘 예쁘게 만들어서 아미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다라는 사랑 가득한 깊은 마음을 표현해 팬들을 감동케 했으며 진은 뮤비스토리 기획에 있어서도 자신의 마음을 다이렉트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던졌고 천재적인 직관력을 바탕으로 심플한 요소로 핵심 감정을 또렷하고 풍부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 우떠의 탄생 비화도 공개됐는데요. 우주떠돌이라는 뜻의 우떠는 단순하지만 선명하고 개성이 뛰어난 진의 창작 캐릭터로 진의 마음을 대신하여 표현하는 부캐릭터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우더의 굿즈는 곧 출시 예정으로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진은 저를 대신해서 우리 팬분들 옆에 좀더 귀엽게 있어달라는 역할을 주고 싶었다. 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것이라며 팬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BTS의 아마 수상 관련 소식과 진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